그러고 보니 TV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었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TV에서 화사하게 웃으면서 좋아했는지 그 웃음이 유달리 불길하게 느껴졌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두 사람은 왜 만났을까요? 아무래도 윤석열이 김종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캠프 내부적으로 뭔가 위기감이 커진 탓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윤석열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는다고 날이면 날마다 쪼아대던 이준석이 막상 입당하고 나니까 후보들을 줄 세우고 군기나 잡으려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 그가 한 말, 녹취록, 이런 것 등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문재인과 여당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상황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준석이 한 말들은 그가 과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설계자, 노후한 정치 10단 킹메이커 김종인을 만난 이번 윤석열의 표정은 연예때와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윤석열의 표정에서 비장함과 희망 두 가지가 다 읽히는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방송에 앞서 김치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런 작은 정성이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정직하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이란 말로 살고 말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그의 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거나 순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궤변으로 상황을 치고 나가는 데 능한 거지만 그가 최근에 내뱉은 말들은 쉽게 쓸어 담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토론회 두 번이면 윤전 총장은 끝장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최근 이준석 대표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결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선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라고는 사실 믿기지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인데 윤 후보와 그 캠프 인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당대표가 자기당의 지지율 1위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곧 정리된다,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어지냐는 말씀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않고를 떠나서 인간사회에서도 정치적 도리에서도 더 이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준석 대표는 올해 초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면 자신은 지구를 뜨겠다. 자신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편파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속마음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그야말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를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말이란 단순히 실수로 내뱉은 말이 있고 그 속마음을 들키는 그런 말이 있는 법인데 이번 이준석의 말은 후자 즉 이준석의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윤석열 캠프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속마음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윤석열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임을 알게 된 이상 윤석열 캠프가 비상상황에 돌입한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한 방향은 다음 몇 가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윤석열에게 있어서 이준석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김종인이 윤석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의 실체를 발견한 것 자체를 윤캠프에서는 위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준석의 실체는 곧 김종일을 캠프에 합류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김종인에게 SOS 구조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오찬회동 직전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 한 시간가량 따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전 국회 부의장이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윤 후보와 김전 위원장이 식사자리에서 함께 손을 모아 윤 후보를 위해서 화이팅하자. 이렇게 약속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 김전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했고 같이 하자라는 제안에 김전 위원장도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서 김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책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조율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다는 보도입니다 이처럼 윤캠프에서 회동했다는 성과를 언론에 흘린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김종인은 사실상 윤석열 캠프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김종인이 윤석열 캠프의 좌장이 된다면 윤석열의 지지율과 김종인의 노회한 정치술이 합쳐져서 어떻게든 이준석의 힘을 빼는 갖가지 작전에 돌입할 것도 예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준석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여타 국민의힘당 내 후보들의 집단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당 내 지지의원들의 세를 규합해서 별도의 제3지대 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까지도 고려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대선은 그 판이 시작되고 기도 전에 이준석 발 아사리판이 돼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더니 이제 막상 들어오니까 내부에서 어떻게든 고사시킬 국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국힘당의 리더 이준석. 그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절친. 자신의 첫정치입문의 길을 터준 유승민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통령 만들고 싶다 이렇게 공경연히 말하고 다니는 이준석 공정해야 할 당대표로서의 본분을 이준석에게 요구를 하는 것마저 이제 우스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8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당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가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정도입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지 않나? 자신의 휴가 전에 예스냐 노냐 대답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시안을 통보하지 를 않나? 연배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자신의 한참 선배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가진 모욕적 언사를 해대는 이준석이 과연 야권 통합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는 맘먹으면 얼마든지 국민의힘당 대권주자를 떨어뜨릴만한 국민적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인데 그를 돌아서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준석이 문재인과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지 않고 야당의 대권후보들을 공격하고 다니는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야당을 통합해서 정권을 되찾고 싶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기에 그러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국힘당이 10여명의 내부후보들을 잘 달래서 경선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대권후보 한명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안철수와 결국 단일화 협상을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만약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와 금태섭 등을 끌어들여서 국민적 토론 흥행을 만들면서 결국 국민의당 대권주자와 국민의힘당의 대권주자 두 명의 야권 후보가 경합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이준석이라면 또다시 상대 후보에게 가진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설정해서 모욕감을 느낀 상대 후보가 이번 국민의당 합당 결렬 선언처럼 결국 단일화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문재인 정권의 어부지리를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권교체라는 보수 우파의 여망을 짓밟고 방해하는 장벌인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준석이 아닐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TV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당 대표로 선출되었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TV에서 화사하게 웃으면서 좋아했는지 그 웃음이 유달리 불길하게 느껴졌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